Thank <laughs> you. 와 일단 이 장비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리벤네는 스티브, 스티브 루거들 등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바로 이 안에 화학 엔 g 티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주말 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기다의 기술도 역시 계속 진화를 거듭니다 파켓 GT의 되게 놀라운 점은 이제 앱이 제공이 된다는 건데요.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즐기고 있었던 High 스 a i n Stack, Between, Clean, Natural, Clean, l u 제가 좋아하는 LA Brown. 제가 지금 살고 있는 LA에 원래 에디 베네인은 님께서 사셨었거든요. 그 동네에 서 나온 비록된 Brown Sound. 마을 볼륨을 끝까지 올리고 심지어 전압을 내려서 좀더 많은 게인이나오 게끔. 해서 완성된 음반들이 바로 베네인의 음반들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소리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앱에서 베네인원의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10번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죠. 아,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거는 앱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띄우시면 처음부터 연주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간을 설정을 하셔서 그 구간만 반복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Boston Central에서 김세황의 m 8 0 c 연 동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구간 A와 구간 b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한 구간이 반복되는 한번 경험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구간 만약에 속주 부분을 연습을 하고 싶다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입시생이면 당장 파켓 g t 와 앱을 준비해서 입시곡들을 바로 준비해볼 를것 같거든요. 저 같은 거 그리고 방하복 잠깐 살면서 팍켓GT 키고구간반복 하면서 네. 연습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 스파 s 팍켓GT 하던 같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기타 연습하시거나 즐기실 때 정말 훌륭한 동료가 함께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부러워냐면이 소리를 내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장비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설정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아, 근데 진짜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리스트 아, 모두 헛 GT 저는 기타리스트 김재왕이고요 모두 건강하시고